아니 괜찮아요. 아니 일 뭐, 갑자기 했었다고 해서 아, 아, 아, 아. 잘나 <웃음> 아니 나 없을 때 가오폰 시켰는데 네. 손님이 그렇게 없었다네. 여기, 전체적으로. 아유 지금 그래요. 길거리 자체 네. 사람이 네.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어, 없어요다 쪽은 또, 어때요? 어, 다른 데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네. 아단동 신사동 똑강남강남애들 그러니까 있는 데는 좀 괜찮아요. 그렇 신경을 아예 안써 애들이 신경 안써요 그도 한 30% 넘거나 뭐 이십도 음. 이런 데들은 엄청 신경 쓰면서 지금 그래서 아, 다 지금 완전 초토하구나초토하데 꼬마 애들만 그러니까 술집은 좀낫고 애들 들어가는 꼬마 애 마스크 말고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뭐, 호치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활동적이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아, 저하고 같이 갔던 직원이 좀 중국인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같이 마사지 받고 있으면 딱꺼리더라고 혹시 차이니스? <웃음> 한국 사람이라고. <웃음> 그거를. 같이 다니니까 계속 나가고 같이 이제 중국인으로 보더라고 그거 말고는 일상생활은 다 똑같아요 중국인들만 딱 배척을 트남에요 베트남에서 그 우리나라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언론들이 문제 엄청나게 막 과장되게 메스테가 우리 많이 죽었을걸? 뭐 10명 이상 죽지 않았나요 그때? 통계에 따르면은 거의 한 36명 정도 사망. 그러니까 하죠? 지금 뭐 사망자 한명 없는데도 이렇게 막 부추기니까 가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론이 지금 문제라고 봐요. 언론이 더 이렇게 과장되게 해서 부풀려놓고 아예 소비 자체를 위축시켜버리니까 이게 진짜 가게 하는 사람들한테 큰 타격인 거예요.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장사하는 시점에서 초반이고, 1, 2, 3월달이 원래 제일 힘든 달이에요, 장사가. 2월에 3월달이 제일 힘든 달인데, 그거에 맞물렸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물렸고, 명절 지나고, 날씨의 여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완전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까지 대대적으로 이렇게 위축을 시켜버리니까, 지금 갑자기 확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몸살이는 분위기인데, 요거. 제가 볼 때는 많이 가면 한다고 합니다. 적게 가면 은 일주일 후에는 일상생활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지금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거는 언론에서도 지금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왜냐? 워낙 정부에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방역을. 어느 정도는 난 잘하고 있다고 봐요. 다른 나라는 다 뚫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날씨가 딱 풀리는 순간 다시 활력이 돌아올 거라고 나는 봐요. 거의 그때보다 한 두세 배는 더 심각하게 이렇게 막 언론이 너무 이렇게 위험성을 그... 시키니까 근데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니까 근데 언론에서도 그거를 바탕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대처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낄 때는 한 두세 배 이상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매출 보면 은 정확하게 판단이 들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밥 장사하는 사람들 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또 술집은 그렇게 뭐 많이 빠졌진 않고 1,20% 근데 밥 장사 아니면 제가 이제 해물탕집도 하지만 저기는 한 4,50% 받는 겁니다. 커피몰이가 대기업이니까 그래서 대기업은 자본력이 탄탄하니까 자기 건물에 자기가 뭐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는데 이런 자영업자들 본인 가, 건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건물에서 하면은 일단은 월세 안 들어갈 거고 인건비하고 식자료면은 이제 어느 정도 충당하면 되는데 자기 건물 아닌 사람이 거의 99%라고 이런 사람들 은 타격이 크지 타격 이클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인건비가 떨어지나 그렇다고 직원 있는 걸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 직원들을 지금 같이 일했던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을 지금 당장 힘들다고 내보내기도 힘든 거고 그럼 직격탄으로 받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무래도 자본력이 약한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는 거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자영업자가 무너지면은. 경제 전반적으로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되거요 근데 나도 지금 새 들어서 이렇게 장사를 네군데를 하고 있는데 한달 매출이 이자를 보면 이+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뾰족하게 뭐 나라에서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한다고 뭐 돈이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은 사면 초과에 직면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직원들 월급 못 주고 월세 못 놓고 하다못해 식자재도 밀려가지고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출을 받아서 지탱하고 메꿔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하다못해 정부에서 그런 뭐 대출 금리를 완전히 내려주고 그리고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지.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거라도 정부에서 해주면 은 정말 좋은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뭐 특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버티는 거 말고는 많았을 거부천는 쓰고 평상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줄이는 아니면 은뭐 전기도 좀 줄이고 뭐물세도좀 줄이고 그거는 이제 또 직원들이 또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방법 말고는 그런 방법 사소한 방법 말고는 실제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목소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우리가 언제는 안 힘들었나요? 항상 힘들었잖아요. 요번에도 똑같습니다. 메르스 때나, 사스 때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나 결국에는 살아남는 사람은 또 살아남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이럴 때 이슈로 마음 느긋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분 모두가 잘살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희가 힘내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수TV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화이팅 한번 하십시오. 광수TV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